어! 안녕하세요 런던한량 입니다 와 오랜만에 사건사고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어제 시간 여기는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 밤 0시가 좀 넘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간 월요일 오후 12시 20분 한국식당 아리당 식당 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국식당 중에 가장 먼저 생긴 식당 이랍니다 저도 여기 3,4년 전에 한번 오랜만에 가봤는데 어쨌든 런던 한복판 옥스퍼스트릿에 리그 골목에 폴란드 스트리시라고 있어요. 여기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제목이 끔찍합니다. 블러드바스니 옥스퍼스트릿에 되어있죠. 블러드바스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피바다 그러잖아요. 피바다 여기는 블러드바스 그러니까 욕조. 욕조에 욕조 피가 뭐꽉 찼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맨 Stopped to death at Korean restaurant in fourth London killing days. 이게 보면 인 데이즈라고 나왔지만 3일 동안 네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런던에서 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직 누군지 안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안 나왔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마 같아서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고 여기 보면은 A man had been stabbed multiple times라고 여러 차례 칼에 찔렸고 현장에서 바로 죽었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구경꾼들이 촬영한 영상에 수많은 경찰과 의료 차량이 이렇게 왔죠. 여기 보면 이제 아직 그 잡힌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신원은 나오지 않았어요. 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일단 먼저 올립니다. 이게 또 소식이 올라온 대로 또 바로 올리겠습니다.